이게 뭔지 알아? 어휴, 아는구나. 이게 뭐야? 어휴, 이거 추루야? 어휴, 쥐루 먹고 있구나? 어휴, 추루 좀만 기다려. 아빠가 줄게. 좀만 기다려. 멋지, 똑똑해. 아빠 금방 줄게 모지 기다려 츄르 줄게 츄르를 짜게로 해서 오늘을 한번 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줘야 되겠다 놈들 아주 그냥 꽤 먹고 싶나 보다 음. 오늘 오다 가자 야들아, 올로와 아빠. 모이세요. 모이세요. 술을 먹으러 모이세요. 뭐 준이야, 술을 먹어야지. 어디가? 애들 다 먹는다. 술은? 아빠, 체리한테도 한번 보여주고 올게요. 준이, 일로 올라와. I 로올라 g 라 I go. 아이아이이고아이고이이 아이고 아이고 o I go. I go. I go. I go. I go. I 오세요. go. I go. I go. I go. I go. 오세요 I go. I go. I g 오세요. o I g 1번, 순이 3번, 2번, 아이고, 망고 한번 아, 순이 번쁘다2번아이고 망고 한번 아, 순이 이쁘다. 일로와 야너 거기 가만 못 먹어 일로와 일로와 망고 망고 일로와 일로와 거기서 못 먹어 망고 추루 망고 먹을 거야? 추루 먹을 거야? 기다려 아빠 가가져 올게 오늘은 부산 망사모 회원님들을 위하여 망고부터! 그렇다고 망고만 먹는 건 아닌데? 어? 망고 한번 모찌 한번또 망고 한번또 망고 한번 이번엔 모찌 한번 체리야 너도 일로와야지 먹어 거기서 못 먹어 체리야 체리 체리 빨리 와 체리 빨리 와 체리 삐졌어? 체리 빨리 와 체리야 체리 빨리 와 체리 일리와 체리도 먹어야지 Padua, t e 간식 많이 먹었어. 응. 아이고 좋아 아이고, 기분 좋아. 모찌 좀 챙겨주세요. 음. 아이고, 우리 모찌 상급해가지고. 음. 아이고, 망고. 숨, 숨. 우리 망고 숨 넘어가네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 루슨이 닮이 올라온 놈들아 순이 약간 드래곤 길들이기에 그 드래곤 닮았어요 못 받기 싫은데 악뚜 순이 악뚜 이제 끝요건데기 아, 하나 있다 아, 건데기끝 네. 아유 추 시간은 너무 짧다 어떻게 아매모 <웃음> <웃음> <웃음>